보이시나요? 이 제목이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 그리고 데모테크가 온다. 그 다음에 돈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세 가지 책을 가지고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메타버스부터 할까요? 저는 메타버스는 특히 지금 오늘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시니어분들 계시다면 뭐 메타버스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웃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접쳐두었는데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주식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혹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대부분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다 합니다. 안할 수가 없죠. <웃음>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안 하면 바로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망합니다. 글로벌 10대 기업 중에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친절하게도. 음, 그래서 보면 애플은 어,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활용한 여러가지 연구에 투자한다 뭐 애플 안경 이런 등등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저 출시 또 마인크래프트 보유, 알터 스페이스 VR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웃음> 일단 들어보십시오 아, 아마존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서버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구축 구글은 메타버스 내 인앱 결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서는 메타버스 전담부스를 꾸미고 인원학충, 오클러스 퀘스트 등기기복제 생각에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또 가장 크게 메타버스를 벌리고 있는 기업이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페이스북의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 있잖아요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버전을 완성하면 지금 페이스북은 사라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의 페이스북이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반대로 페이스북은 현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엄청 큰 돈과 인원 기술을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한 한 현재는 페이스북이 가장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텐센트 중국기업, 그 다음에 알리바바 역시도 뭐 당연히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합니다만 최근 중국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술기업들은 메타버스를 당연히 준비한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체계는 지금까지의 세 가지 혁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혁명, 2000년 인터넷 혁명. 어, 두 번째는, 두 번째 혁명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이러는데 그 이것하고 구체적으로 딱 잡기 힘든 단어가 4차 산업이죠.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기 자동차도 4차 산업. ]이고, 로봇도 4차 산업이고 신재생에너지도 사실 4차 산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의 3대 산업혁명을 첫 번째는 20년 전 2000년도에 인터넷 혁명 두 번째는 10년 전에 모바일 혁명 자, 10년 전 모바일 혁명에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죠 지금 모바일로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집도 모바일 안 하면 배달이 안 되죠. 그죠또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 저자는 <웃음> 메타버스 저자니까 세 번째 혁명으로 바로 메타버스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동의합니다. 음 메타버스는 그냥 3차원 가상현실을 말하는 걸로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요. 우선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죠?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3차원 가상현실은 옛날에도 10년 전, 20년 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지금 모바일하고 결합되고, 광범위하게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안경, 증강현실, 이런 등등하고 결합되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가상현실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 예컨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한 현실, 가능해진 현실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해당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업무 환경, 현실 세계와 똑같은 업무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직원들이 집에 있으면서도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또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이제 결합을 하면서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가상현실로 뜻한다 이렇게만 보면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이 저자는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시니어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돈이 안 들어요 <웃음> 돈이 안 됩니다 뭐 어떤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메타버스 자체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닥 그런 것 없이도 메타버스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 돈이 안 들어요. 첫 번째는 돈이 돈이 안 든다, <웃음> 돈이 안 든다. 두 번째는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우리가 몰입하면 엄청 시간이 빨리 가죠. 재밌습니다 <웃음> 저희가 돈 파는 가게에서도 한번 이 메타버스 교육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몇 분씩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메타버스 교육을 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라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제페토 아시는 분, 또 제페토의 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신 분, 손. <웃음> 제 끈에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크게 변할 때가 사실 돈벌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돈벌수 있는 큰 기회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돈에 하나도 없어도 정말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예컨대 이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카우, 두 판을 먹었대요. 그 당시에 2011년도에는. 근데 지금 1만 비트코인은 몇천억 한다. 이 이야기죠. 그렇다고 지금 뭐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뺄것 아니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 2011년 10, 10년 전에 비트코인 뺄것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때 관심을 만약에 가졌다면 정말 돈이 뭐냐, 피자 한판 값, <웃음> 한판값 정도로 지금 몇백억 벌수 있었다라는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그다음에 재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상당히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 이 책에도 이런 게 있어요. 메타버스는 10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주로 젊은 친구들, 그 당시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썼습니다. 10대,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은 젊은층들 잘안 씁니다. <웃음> 페이스북 젊은층들은 인스타. 이런 쪽들로 많이 옮겨가고 요즘 또 틱톡 같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페이스북은 지금 40대, 50대, 심지어 60대, 70대 분들이 페이스북의 가장 주사용층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10대, 20대였는데 지금 10대, 20대는 다 달아나고 페이스북 안 해요 <웃음> 다 달아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페이스북 기준으로 상당히 올드맨들만, 올드한 분들만 지금 페이스북에 남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메타버스는 게임 플랫폼에서 많은데 로블룩스나 또 어, 포크나이터 이런 등등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역시도 앞으로 지금은 10대 20대지만 제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페토도, 제페토 이용자들의 80%는 1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 훨씬 많은 시니어들이 또 메타버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아마 이 메타버스가 시니어들의 놀이터가 되는 때가 예상보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점포들, 금융회사들, 정권회사, 은행에서 은행 점포들 없죠. 점포들이 없는데 그 점포들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가 있죠. 정권회사의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정권회사 지점에 가도 직원들이 모바일 캐세요, 또 우리 정권회사 앱에 앱 설치하세요 하면서 전부 비대면 <웃음> 지점에 가도 종이로 하지 않고 다 모바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금융회사들이 다 메타버스 플랫폼 속에 들어옵니다. 제펫도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컨대. 제펫도에서는 또, 구찌도 삽니다, 구찌. 예, 구찌도 삽니다. 제페토에서. 그렇다고 뭐, 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가격만큼 그런 실제 제품을 팔고 있진 않지만, 일종의 이제 캐릭터화된 구찌 제품을, 구찌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어, 그러니까 모든 금융기관들도 이제 메타버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도 메타버스를 빨리, 빨리 배울수록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지금 메타버스의 보통 플랫폼 중에, 음 많이 알려진 것 하나, 어서투, Earth2, 어서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에요. 아마 네이버 같은 데서 메타버스 부동산 하고 치면, 어서투 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가상현실에다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가상현실 지구. 그 속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근데, 강남 땅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삽니다 물론 가상현실이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쓸데가 없겠다 거기다가왜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비트코인 그게 그걸 게그왜사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고 어서 투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투자하세요 <웃음> 라는 것 아닙니다 그 같은 부동산 또 메타버스도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경험해보는 것이 좋다.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 이점 우리가 재테크나 이런 쪽에 적용할 때꼭새겨들어야할 것, 부동산입니다. 메타버스는 재택근무의 완성된 플랫폼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회의나 미팅할 때 줌, 저도 줌을 많이 사용해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데 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의 버전이거든요. 내가 말하고 듣고 뭐 ppt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하고. 근데 메타버스는 우리 실제 생활 환경이 그대로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그 속에서 업무도 가능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확대된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적인 재택근무가 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비싼 부동산을 굳이 찾지, 않, 찾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최근 이게 트렌드입니다. 단독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다. 어차피 회사도 안 나가는데 가끔 나가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집의 공간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근교에 주택을 사서 주택을 꾸미면서 마당 있는 집, <웃음> 마당 있는 집 그런 청년 젊은 청이 많아지고 있다. 화장품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차려 입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옷 가게도 매출이 줄고 외식도 매출이 줄고 이렇다네요. 반대로 또 매출이 늘어나는 쪽, 서포츠어류 취미생활에 연계된 지출은 늘고 있다. 또, 재택근무 최고의 수혜 산업이 뭘까? <웃음> 음식 배달 서비스. 제 아들이 이태원 쪽에서 이제 카페를 딱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개업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야, 요즘 밥 먹고 사냐 했더니 <웃음> 배달이 많답니다. 배달이 많아서 커피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간식거리들을 같이 결합해서 배달을 하는데, 매장 매출보다 배달 매출이 한 3배 정도 많대요 어, 이것 역시도 재택근무 최고의 수혜 산업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메타버스에 관련되는 주식 종목은 무엇일까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컨대 우리가 서부개척 시대에 금을 캐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떠났죠 그런데 서부개척 시대에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크게 돈 벌었던 사람, 누굽니까? 금을 캐는 장비. 이것을 팔았던 회사가 가장 큰 돈을 벌었어요. <웃음> 가장 큰 돈을 벌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지금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 청바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당시 서부 개척 시대에 이 금을 캐니까, 금 캐는 일을 하니까 너무 옷이 빨리, 특히 바지가 손상이 되죠. 그래서 조금 더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 하다가 그 당시 천막, 천막 군용 천막을 찢어서 만든 것이 바로 청바지이지 않습니까? 그 청바지가 지금도 어잘 팔리고 있는 옷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꼭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메타버스 속에 내 점포를 열어야겠다. 뭐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우선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라는 것을 메타버스를 공부하면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책도 이 책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이 책을 팔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죠. 자, 메타버스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치면 메타버스 치면 많이 나오죠. 메타버스를 어떻게,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접속하는지 이런 것들, 그죠? 여기에는 정말 시니어분들이 또 귀담아 들어야 될 <웃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경험은 결정의 방해 요소다. 우리가 내가 한번 해봤는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는 크게 변화되고 있고, 내가 해봤다는 것,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비록 성공했더라도, 더 이상 새롭게 크게 바뀐 시대의 세상에는 그 성공의 방정식이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실패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또 앞으로의 시대에는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근거를 자신의 연륜과 경험에서 찾는 것이 더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비트코인 실체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도 야 그거 가상현실이잖아. 그냥 그거 상상 속의 현실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면 이해하고 또이 시스템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이가 조금 있으면요 <웃음>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만 나이가 좀 있으면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우는 것 특히 이런 메타버스 또 인터넷, 모바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 시니어 분들도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죠 처음부터 잘 되었겠습니까 많은 시행착오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하고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 많이 걸리죠 걸리는데 대신에 시니어들한테 아주 큰 유리한 장점은 뭡니까 <웃음> 바로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한번할때 우리는 열번 하고 열번 하면 되고 청년들이 백번할때 우리는 천번 하면 된다. 자, 그런 생각으로 배워 나가기에는 메타버스가 참 좋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책 내용에 보면 지금 쭉 말씀드린 것도 있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 기업들도 있고 그런 정보도 있고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 메타버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메타버서는 그 정도로 하고, 어, 데모테크가 온다. 자, 이책 해보겠습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는 것은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바꿔놓을 부호의 미래, 부호의 미래.